따하. 아 켜졌다 켜졌다 하이! 마이 퀸들 안녕 나의 퀸들 어 뭐야 굴미 굴미 안녕 고마워 너 오늘은 혼술 혼술을 야무지게 조져볼건데 너네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맛있겠다. 아구찜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는 그날따라 뱀인에 많이 보이는 거를 선택하거든요. 보이게 돼가지고 골랐어요. 아, 술부터. 아, 술부터. 아, 이렇게 하면 제사밥인가? 옛날에 백반집 갔는데 백반집 이모님이 밥에다가 수저 꽂지 말라고 혼냈거든. 술을 한. 어, 너무 많이 땄나? 이거 맛있더라고요 곰표 맥주? 여기에 지금 이만큼 따랐거든요 이만큼? 그러면 한 3, 3대 7 정도 되려나? 지금 저희 집에서 먹고 있어 요 벌써 대학생 됐어? 난 지금 술 먹을 생각밖에 없어 차요? 차.. 뭐잘 어.. 어기적 어기적 잘해게 됐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콩나물 추가했어요. 근데 제가 알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냥 징그럽다는 이유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래. 뭘, 먹어볼게요. 짠! 와 뭐.. 개맛있게 생겼지? 곤이 <웃음> 한번 먹어봐달라고? 어 땀난 거 봐. 본체 연결하느라 땀났어. 와나 근데 곤이 진짜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아 긴장하지 마. 음식인데 무슨 맛이 이게? 생각보다 무난해서 당황스럽네 응, 음, 애들아, 진짜 잠깐만. 너네끼리 잠깐 삼육구 좀 하고 있어봐, 진짜 잠깐만. 아, 5분도 안 걸려, 잠깐만. <웃음> 진짜 하람 대가 하고 있네? 아니, 내가 부족할까봐. 타코야끼도 시켰거든. 이거는 2차로 먹을게. 술 자주 먹지만 저술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건데 나한 입만 먹어보자 매운맛 같은데? 우 이거 불닭 소스 맛이다 초점 음? 와잘 시켰다 레카? 아유 말도 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애가 너는 내가 총때 매서 렉카 해봤으니까 너넨 절대 렉카 하지도 말어 이미 너네는 뭐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렉카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들었겠지만 내가 산 증인으로 집 입증해줬으니까 렉카 절대 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대가리가 깨져도 절대 안 한대 렉카가 그냥 나랑 밀당했어 내거 인스타 다 봤더라고 자기 얘기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애초에 추태를 부리지 말았어야지 왜추태안 부렸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했지 무섭기를 해 뭐를 해 내가 알아서 해결해지는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올렸지 이상형이 궁금하다고요? 제 이상형이요? 첫 번째 섹시한 남자 두 번째 개그코드가 잘 맞는 남자 세 번째 대화가 잘 통해야 돼 네 번째 성격이 진짜 남녀노소에게 좋아야 돼 자기 친구들한테 야너 성격 좋다 이거 음. 여자친구한테 야땡땡아 너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음. 남녀노소에게 아우 청년 아주 싹싹하고 야무져 이런 말을 들어봤다 당신은 나의 남편감 외적으로 이상 여, 이상형인 외국인 아니 아니 아니 이상형인 연예인 나는 강한늘이랑 최우식이랑 나랑 눈매가 좀 다른 걸 좋아해 진짜 내가 잘생긴 애랑 사귀어 봤거든 외적인 게다내 이상이야 형 근데 성격도 되게 착하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어이 드립이 왜 재밌는지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내스타일이가 키도 한 188이었나? 키도 진짜 컸어 외적인 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눈물이 좀 있었어 막 울어 아 내가 미안해 이러고 울면은 잘못해서 우는데 이미 나는 얼굴 보고 화가 풀렸거든? 어이 새끼 존나 귀엽네? <웃음> 어 깜찍한데? 이러고 이미 화가 풀렸는데 우는 걸더 보고 싶어가지고 못되게 굴었었지 자동차 건? 보험 처리되고 잘 해결됐어 근데 내가 체열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음주운전 한줄 알더라고 일단 말하자면 음주운전 절대 아니고 내가 그때 장신과 약을 먹고 괜찮은 줄 알고 몇 시간 많이 지난 상태였어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운전을 했는데 안 괜찮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눈이 좀 풀려 있었나봐 눈이 좀 풀려 있어가지고 보험사에서 나를 신고를 한 거야 경찰에 근데 그게 맞지 이상해 보이면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 맞아 난 보험사한테 안 서우네 난 그럼 정정당당하게 가서 피 뽑고 후 부는 거 하니까 후 부는 거 해도 이제 음주가 안 나오니까 경찰서 가서 채혈 했지 약물, 약물 가다 복용 검사랑 음주검사 둘다 정상 나와서 양성 안뜸 개당당함 보험처리 돼서 이제 뭐 차도 다 해결됐지 뭔가 이 흐물흐물한 검은색깔 먹기 좀 그렇잖아요 아왜 이렇게 가려먹냐 제가 옛날에 언니랑 같이 살았을 때 사랑해님 감사합니다 언니랑 옛날에 아구찜을 먹는데 제가 가리는 게 많잖아요 뭐 곤이도 못 먹고, 알도 못 먹고 이 검은 색깔 필름? 껍질? 이걸 못 먹으니까 언니가 제가 먹으면서 버렸어요 밑에다가 야너 그거 안 먹을 거면 나줘나 나 그거 좋아하니까 나줘 이런 거 나는 내 딴에는 아 언니가 이 생선 껍질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 먹고 언니한테 주고 먹고 껍데기 언니한테 주고 알맹이만 살코기만 먹고 언니한테 주고 그랬어 근데 언니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릴 거 아까우니까 내가 먹겠다였는데 나는 언니가 좋아하는 줄 알고 줬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나봐 그래서 언니가 점점 현타가 와가지고 어이가 없었나봐 그래서 <웃음> 이러게 점점 웃는 거야 언니의 그, 우, 그 웃음 하나에 내가 갑자기 두뇌 회전이 개빨라지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냥 날 배려해 준 거였구나를 순간적으로 갑자기 화확 느껴가지고. 그래서, 어, 언니 미안해. 언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러니까 언니가 그내 말에 또 이해해가지고, 내가 고의가 아니란 걸또 알아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개쿨하게 넘어가면. 어, 땀나는 거 봐. 보여? 요 제심, 집... 어, 무슨, 무슨, 무슨. 흠. 사내연애로 오해해서 맨날 무례하게 물어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집이 아니라는데 아니라는데 왜 지랄이야 애들은 왜 오해? 근데 오해 오해할만한 포인트가 뭐 있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아 이건 솔직히 오해할만 했다 했을 했 해... 할만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데 지랄하는 애들 너무 싫어 난 아니라 했잖아 그럼 누가 누가 뭐라고 말을 해야 믿을 건데 오해라 했는데 아니라 했는데 얼마나 납득이 되게, 얼마나 설명을 해야 믿을 건데? 100장에, 1000장에 팩트를 가져와도 안 믿을 거잖아. 자기가 믿을 때, 자기의 마음에 들 때까지 안 믿을 거잖아. 아니야니까! 아니랑뇽오라갔자 아니야니까! 아니랑뇽오라갔자 솔직히 이 새끼보다 나는 타코아키가 더 맛있다 얘들아. 연애의 실제로 본적 있지. 내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에 충격적으로 연예인을 본게 누구냐면 전원주 할머님 왜 봤냐면 우리 동네에 마트가 새로 개업을 했어 근데 그 마트에서 돈이 좀 많았나 봐 하나로 마트였어 그 하나로 마트에서 전원주 할머님을 행사 MC로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전원주 할머니가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시고 막 MC도 하시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때 한 유치원생이었을 거야 아마? 전원주 할머니 오셔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시다가 내 손을 잡아준 거야. 내가 앞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내 손을 잡아주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눈을 마주쳤어. 나 그때 <웃음> 나 그때 진짜 너무 감동받았다. 근데 감동받아가지고 엄마 나 오늘 손안 씻을 거야. 오늘 전원주 할머니가 <웃음> 전원주 할머니가 내 손은 잡아줬잖아. 그래서 나 오늘 손안 씻을 거야. 이래서 그날 한 진짜 왼쪽 손을 잡아줬어. 정확히 기억해. 그 할머니가 오른쪽 손이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왼쪽 손을 한 3일을 안 씻다가 3일 뒤에 까먹고 씻었어. 작년에 랑데에서 봤는데 뭐 아는 척을 못했어요? 랑데 잡유! 남색원피스있고 랑데자뷰 태연나서 처음으로 강남에 있는 랑데자뷰의 카페 가봤거든요 예쁘더라고요 아는 척 해도 괜찮은데 아는 척 해주시지 괜찮아요 아는 척 해주세요 그때 아니면 언제 또 보겠어요 우리가 만날 일이 뭐라 해야 돼요 아는 척할때 저기요 여정씨 혹시 이거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네 여정이 아니야 니네 여정이 아니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만 안하고 그냥 저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잘 알아서 대답하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소리는 여정이를 불안하게 해요. 헤이 여정! 헤이 여정! 헤이 여정! 기 비교 어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아 실제로 그런 적 있냐고? 실제로 많이 당했죠 그런 일. 100m 밖에서 일부러 공중제비 돌면서 와서 아는 척 해줘? 공중제비 솔직히 공중제비한세번 돌잖아? 한번돌때난 이미 스토리 찍고 있을걸? 인스타 스토리 찍으면서 오늘 콩 껌을 봤다 이러고 인사 소리 찍었을 걸? 와 이렇게 땀이 땀이 아니야? 옷막 찢는 남자 투피엠처럼 내 앞에서만 찢어야 돼. 다른 여자 앞에서 찢으면 안 돼. 난인구 찢는 남자. 어! 뚜둑뚜둑 소리 났어. 여럿이 연기학원에서 배운 연기?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성솔 작가예요 <웃음> 네! 아그 연기가 어려우시다고 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러면은 왜이 드라마에 하신 거였어요? 안 할게. 연기학원 다시 다닐 생각 하지 말라고. 야! 불합격입니다. 다음 기 도전하지 마세요. 야! 왜 혼자 숨먹냐고? 어? 얘들아 진짜 인생은 혼자야 인생은 어차피 혼자여서 너네가 견뎌내야 돼 알지? 몰라도 알아야 돼 친구가 전부인 사람? 그러면 나중에 친구를 잃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해? 어 닉네임이 찌우네? 찌우야 나중에 너 친구 잃었을 때 어떻게 해? 친구가 전부인 삶을 살면 안 돼. 지금부터라도 내가 존나 진지증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친구들이랑 나중에 생각을때 어떻게 야 친구는 친구고 너는 너다. 따로 생각해줘. 진짜 아니야. 아 존나 맵네. 혼밥을 먼저 즐겨보세요, 여러분. 혼밥을 즐기는 것부터 다 그 거기서부터가 혼자서 무언가할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단계예요. 여정님 친한 친구라 할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고요?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하면 지금 당장 제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라고 손을 꺼보라고 하면 제가 진짜 이, 이것도 안 돼요. 한 다섯 손가락? 여섯 손가락? 몇안 되는데 그몇안 되는 친구가 제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보여지는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지금 제 가수이 아니라 나머지 찐친 말고도 이렇게 진짜 그냥 시간 내서 제 라이브 방송 보러 오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콩콩을 친구들 제 인스타 라이브라던가 이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던가 시간 내서 보러 오는 친구들이 저, 저는 그냥 진짜 개 고마운데 이 친구들 자체에서 제친구라 생각해요. 쉬? 쉬? 1 진지함. 진짜. 너네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음. 그럼 반모할게. 야. 반모해줘 차라리. 그게 더 편한. 악플 많이 봤죠. 근데 솔직히 악플도 돈이어가... 악플도 관심이여가지고 악플도 관심이여가지고 저는 사실 악플도 그러려니 해요. 돈이라고 너무 쉽.. 너무 솔직하게 외워는네 악플도 관심이에요 내가 스무 살로 돌아가면 뭐를 꼭할 거냐고? 유튜브를 존나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하겠지?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의 그냥 개씹 블루오션이니까 유튜브를 제대로 하겠지? 공항때문에 일상생활이 안된다고? 나도 그랬었거든? 근데 진짜 공항이 올랑말랑 올랑말랑하고 막 심장이 뛸랑말랑하고 막 진짜 별의별 일이 진짜 다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다, 다 말을 못하지만 이게 내려고 노력하면은 좀 완벽하게 나아지는건 아니더라도 그전보다 나아지긴 하더라 그니까 러 너무 패닉상태에 맺히진 말어 괜찮아져, 괜찮아, 저, 괜찮아. 쪼금만, 쪼금만, 이혼해보자 하는 그 쪼금의 약을 먹고, 쪼금의 마인드를 갖고, 쪼금, 쪼금, 조금 조금개조금이야 조금. 진짜! 너네의 그큰 노력도 아니야. 나도 그큰 노력이 아니었어, 얘들아. 그 쪼금에, 쪼금에, 쪼금의 노력이 쌓여가지고, 이제 좀 살겠다. 하고 좀 변했어. 나도 너네랑 술 먹고 싶음. 짱! 나 원래는 블랑 조였는데 지금 은 배꼽 배꼽 맥주 맛있다 배꼽 맥주 맛있네 머리가 너무 <웃음> 부러졌다고 내가 머리 수은 많은데 머리카락이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하나 다 비춰줘야 돼 매워! 진짜 매워! 매워서 쌀꼭질 하는 것봐 매운 거 못먹는데 매운 거 좋아해 <웃음> 코끼리 소리난 코끼리 소리가 난다고? 아.. 존나 맵네 연애 고민 받음 췄을지도 모름 어장친 남자가 왜줬냐고 그냥 너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병신이었어서 그냥 기억에 남는 거지. 네가 좋은 게 아님. 내가 좋아하는 거랑 그 새끼가 내 기억에 남는 거랑 달라. 리얼. 씹. 개달름. 포기해, 얘들아. <웃음> 너를 좋아하는 애를 만나자. 인연 사귄 친구 있는데 다시 만나도 될까? 차로 사소한 걸로 해줬다. 인연 사귄 거야? 인연 사겼는데 아무리 다시 만나도 사소한 걸로 했다이 사소한 거 아니야. 이거 사소한 거 아니다. 어차피 헤어진다? 음, 술마셔라원하인 했는데 술이 없네. 아니, 물이잖아, 이건. <웃음> 이건 물이잖아, 이건. 이건 물이잖아. 나 이렇게까지 술 좋아하는 이미지는 아니야, 근데. 맞아요. 저 내일 본가가 요 본가가요. 저 외동 아니에요. 늦둥이에요. 빠이. 금만 마셔요. 그만 마시고 그만 그만 알겠어. 그만 마실게요 이거만 마시고, 마시고. 정신리운 차려. 정신 차려입고 말게 오케이 오케이. 아아 려응 졸려. 졸려. 아들아 진짜 졸다바이 진짜 바이 고마워. 나 너네 진짜 아니지 절대 애니언 없어. 리얼 존나 사랑. 니네를 어떻게 해야 돼? 존나 사랑해. 너데 진짜 미쳤어. 오케이 알았어. 내나아 졸려. 여러분 어. 저 방송 볼게요 방송 이기 안녕해서.